자 여러분이 평생 바래오던 일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이 평생 노력해서 이뤘다고도 가정해보죠. 엄청 기쁘고 엄청 행복하겠죠? 그런데 3일 뒤에 그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하지만 화도 나고 억울할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면서요. 이런 반응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할 거고 또 이런 반응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의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을 미련 없이 떠나보냅니다.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야기의 이름은 원천강 본풀이입니다 제가 항상 이때쯤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여러 갈래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건 지금 남아있는 이야기가 딱두 개뿐이에요 게다가 그중 하나는 이 이야기를 구현한 사람의 개인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정설이라 오늘 이야기는 딱한 개만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틀에서 옥처럼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솟아났습니다 그냥 살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아이가 솟아나는 걸본 사람들 놀라서 아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은 어딨는지, 몇 살인지, 이름은 뭔지 이런 거요. 근데 아이는 부모님 없이 혼자서 살아왔고 그래서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강림들에서 왔다는 것 빼고 아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이 허허벌판에서 부모님도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지만 하기 아이를 먹여주고 품어주며 키웠기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 좋은데, 이름이 없으면 아이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에게 오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오늘 만났으니까 오늘이. 자기 의 아니라고 이름 너무 대충 짓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이는 오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혈연이 엄청 중요했으니 부모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건 결국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는 박이왕의 어머니 백시부인에게 갑니다 이 백시부인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아는 대별소별 할머니 백주할망 맞아요 백시부인은 오늘이에게 부모가 사는 곳을 아느냐고 물어보며 오늘이의 부모는 원천강에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오 원천강. 근데 원천강이 어디죠? 백시부인은 서천강가에는 흰모래마을 별층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별층당의 높은 곳에서 앉아 글을 읽고 있는 도령이 원천강으로 가는 법을 알고 있을 거라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이는 그 길로 별층당을 찾아갔죠. 오늘이는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다가 날이 저물자 성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 청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나타나 오늘이를 맞이했고 딸이 늦었으니 오늘은 이곳에서 묵고 내일 아침에 떠나라고 말해줍니다. 알고보니 이 아이는 오늘이가 찾던 글 읽는 도령 장상이었습니다. 장상인는 하늘의 명을 받아 이곳 별층당에서 계속 글만 읽고 있는 중이었죠 오늘이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장상인는 자기는 모르지만 아마도 연화못 옆에 사는 연꽃나무는 알고 있을 거라며 연꽃나무를 찾아가 보라고 말했죠 이 말을 하면서 장상인는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하늘의 명으로 글을 읽고 있는 건 좋은데 대체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글만 읽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원천강에 간다면 내가 언제까지 글을 읽어야 하는지 물어봐달라는 부탁이었죠. 오늘이는 날이 밝자 장상이의 말을 기억한 채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걷던 오늘이는 장상이가 말한 연화문 옆 연꽃나무를 만났습니다. 연꽃이 나무라는 것도 이상한데, 그것 말고도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쪽까지에는 아름답고 풍성한 꽃들이 피어 있었는데, 아래쪽까지에는 단한 송이의 꽃도 피어있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오늘이는 연꽃나무에게 원천강으로 가는 법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영꽃나무도 잘 모른대요 하지만 청수바닷가에서 사는 엄청나게 큰 뱀은 아마 알것 같답니다 오늘이가 청수바닷가로 떠나려 하자 이 영꽃나무도 오늘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원천강에 도착하면 위쪽까지에서만 꽃이 피고 아래쪽까지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 이유를 물어봐달라는 거였습니다 오늘이는 이 영꽃나무의 부탁도 들어주기로 하고 뱀이 있는 청수바닷가로 향했죠 청수바닷가에 도착한 오늘이의 눈앞에는 도저히 뱀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뱀이 이리저리 구르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라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텐데 오늘이는 겁도 없이 그 뱀에게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물어봅니다. 뱀은 먼저 만났던 이들처럼 자신은 모르지만 청수바다 건너에 살고 있는 메일이는 알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이가 배도 없이 청수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래서 큰 뱀은 자신이 오늘이를 태우고 청수바다를 건너 메일리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맨입으로는 아니었어요. 사실 이 뱀은 용이 되고 싶은 용준비생이었습니다. 아까 구르던 것도 혹시 구르고 있다 보면 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뱀은 용이 되기 위해 필요한 야광주를 3개씩이나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 용으로 변하지 않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오늘이는 원천강에 가면 이 뱀의 고민도 물어봐주기로 하고 뱀의 등에 올라타 드넓은 청수바다를 건넜습니다. 청수바다 너머에는 또 다른 별층당이 있었는데 그 별층당의 높은 곳에는 장상이처럼 책을 읽고 있는 메일리가 있었습니다 메일리도 원천강으로 가는 법은 알고 있지 않았지만 대신 옥황상제의 새 시녀들은 분명히 알 거라는 말은 해주었죠 근데 뭐 그래요 영꽃나무나 큰 뱀, 메일리야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인간 세상에는 있을 테니 찾을 수 있었다지만 하늘에서 일하는 옥황상제의 새 시녀를 일개 인간인 오늘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다행히도 메이리는 길을 가다 보면 우물가에서 울고 있는 새 시녀를 만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메이리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메이리도 장상이처럼 글을 읽으라는 명령을 받고 계속 글을 읽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글을 읽어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오늘이는 메이리의 고민도 원천강에서 대신 물어봐주기로 하고 옥황상제의 새 시녀를 찾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정말로 우물가에서 세 사람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메일이가 말한 대로 옥황상제의 시녀들이었지만 어떤 이유로 우물의 물을 바가지로 모두 퍼내는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가지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을 퍼낼 수가 없으니 울고만 있었던 거죠 다른 부탁이야 들어줄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오늘이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옥황에 살던 신인들이 못하는 일을 일개인간인 오늘이가 할수 있을 리 없으니까요 여기서 오늘이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정당풀을 베어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 덩어리로 뚫린 구멍을 막은 뒤 송진을 써서 틈새를 꼼꼼히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에 정성껏 기원을 올렸죠. 그후 고친 바가지에 물을 담아보니 물이 하나도 새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덕에 우물물을 퍼낼 수 있게 된 시녀들은 오늘이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이의 소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 부모님이 있는 원천강으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시녀들은 바로 오늘이를 원천강 문 앞까지 데려다줍니다. 이제 정말 한 발자국만 더 떼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 오늘이는 원천강의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에게 부모님을 만나러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절대 문을 열어 줄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모험을 해서 원천강까지 왔는데 문 하나만 지나면 바로 원천강인데 서러워진 오늘이는 그만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잠깐 멈추고 이 상황을 문지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나는 그냥 내할 일을 했을 뿐인데 웬 처음 본 아이가 나 때문에 펑펑 울기 시작한 거죠 따지고 보면 나도 윗사람 때문에 이러는 거라 내 잘못은 아닌데 왠지 내 잘못 같잖아요 그래서인진 모르겠지만 문지기는 마음이 약해져서 문 안에 있는 부모궁이라는 곳에 들어가 웬 아이가 문을 안 열어주니 펑펑 울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궁 안에 있던 신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아이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말했고 그 덕에 오늘이는 기적적으로 원천강의 궁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를 들여보내라고 했던 신인들이 오늘이를 보자마자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바로 그 신인들이 오늘이의 부모님이었던 거죠. 사실 부모님은 오늘이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이를 낳자마자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원천강으로 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두고 가야만 했던 거였죠. 오늘이가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은 계속해서 오늘이를 지켜보고 있었대요. 드디어 부모님을 만난 오늘이는 원천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천강은 아름답고 사계절이 모두 존재하는 오묘하고도 신비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원천강은 신인들만 살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이는 평범한 인간이기에 원천강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죠. 비록 자기 평생을 바쳐 부모님을 찾아다녔지만 오늘이는 미련 없이 원천강을 떠나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하나 까먹은 게 있죠. 원천강에 가기까지 도움을 준 이들의 질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는 원천강을 떠나기 전 부모님에게 이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일단 메일이와 장상이는 부부가 될 운명이었대요. 그리고 연꽃나무 아래쪽까지의 꽃이 피지 않던 건 피워낸 꽃을 아무에게도 준 적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고요. 위쪽까지에 피어있는 연꽃을 맨 처음 만난 사람에게 준다면 아래쪽까지에도 풍성한 꽃이 피어날 거래요. 청수바닷가에 살고 있던 엄청 큰 뱀은 사실 뱀이 아니고 이무기였습니다한 개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야광주를 3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서 용으로 변하지 못했던 거였죠. 이 뱀도 처음 보는 이에게 두개의 야광주를 준다면 용이 될수 있을 거래요. 오늘이는 돌아가는 길에 이들을 다시 만나 원천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이가 하늘의 뜻을 전한 덕에 메이리와 장상이는 부부가 되었고 대민줄 알았던 이무기는 두 개의 야광주를 오늘이에게 주자마자 용으로 변해 하늘로 승천했으며 오늘이에게 꽃 한송이를 준 연꽃나무는 아래쪽까지에도 풍성한 꽃이 피어나죠. 이렇게 오늘이는 그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이는 이무기에게서 받은 두 개의 야광주 중 하나를 백시부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부모님이 원천강에 있다는 걸 알려준 백시부인 덕이니까요. 백시부인에게 야광주 한 개를 건네준 그때 오늘이의 모습이 변하더니 신녀가 되었습니다. 이무기에게서 받은 야광주와 연꽃나무에게서 받은 연꽃 한 송이 덕에 부모님처럼 신인이 된 거죠. 신녀가 된 오늘이는 인간 세계를 두루 다니며 사람들에게 원천강의 진리와 이치를 가르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오늘의 이름이 옛날 이야기 치곤 꽤 예뻐서 놀랐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풀러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